<웃음> 아기. 아기. 아기. 음. 음악책 채영. 아니 책이라고 있어 음악책 책장 채장 장난감 감, 감. 감나라. <웃음> <뭐야>? 강... 강... <웃음> 감나라? 어. 한 다는, 한고 있었다. 그거를 들고 다니다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어느새 사탕이 녹아 있었다. <웃음> 그래서. 좋아서 젤리처럼 못 빨아먹었다. 하지만 몇번 씹다 보니까 바닥에 먼지가 입 안에 껴 있었다. 그래서 채채 <웃음> 배터다. 그래서 채채 채채 배터다. 쓰레기통에 나는 토토 투할 것 같다. <웃음> 아, 아, 아니다. 조금 달콤했지만 토할 것 같았다. <웃음> 그래서 나는 진짜로 쓰레기통에 토를 했다. 그래도 나는 똥을 땄다. 아, 뭐야, 이야기가 안 입어졌잖아. 아니, 나는 그. 그래. <웃음> <웃음> 어, 그래서, 혜리. 송에서 그래서 그래서 <웃음> 사탕이 나왔다. <웃음> 남아 있었던 것 같아. <웃음> 어 그래서 나는 똥개에서 사탕을 건졌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에도 어? 지하철에 이만 들어갔다. 몰래 먹으니 너무나 달콤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좌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나에게 소리쳤다. 난, 한, 한, 여기에서 탔다 먹으면 안 되지! 나는, <웃음> 나는 그래서 깜빡몰랐다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웃음> <웃음> 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그때 잠에서 깬 엄마가 혜리야 너뭐 먹어? 입좀 열어봐 아 해봐 라고 했다 설사하고 그랬잖아요. <웃음> 테리야, 또하고 설사한 건 너였잖아. <웃음> 테리. <웃음> 아니요? 아니요? <응. 웃음> 어제 무슨 잘못 보셨어요? 안, 안경 써야 되겠네요. <웃음> 그래서 엄마랑 나는 안경 가게를 갔다. 그래. 그랜 그랬, 안경 가게를 갔더니 사장님이 우리를 보고 놀랬다. 네? 태리. 너너 너 근데 아예 해봐. 태리 <웃음> <에이, 사장님>. 무관해. <웃음> 너네 코로나 걸렸구나. 빨리 병원가. 무슨.. 안경 사장님이.. 제목은 뭐 잘못되셨어요? <웃음> 아저씨 너뭐 잘못되셨어요? <웃음> 우리는 병원으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 끝 <웃음>